오넨 믿어 너넨 믿어 너 믿어 아 저도 저는 다소진심같은거 없습니다 비 안할래 비 괴롭힐 다 안되지 어. 나리코가 네안나고있안살 아, 이고안는거 안에. 안 아, 아, 이걸안거안안 아, 이거 안거안 이거 안에. 이거 왔 아, 이거 아, 이 아, 와これでしま누구 있나요? 레이더 하나 있던 예, 봤어요. 와. 레이더 고맙다아 씨. 왜 이렇게 아리게 하지? 늑코프니 빠져 어. 뒤로 빠져 뒤로 빠져. 내가 딱게. 복수차면안되 돼. 아, 야, 두 명이야, 또. 어이씨. 저기 어, 막아 놓다리 가불기가 짱이야. 아, 베딩했는데 가불기도 없어 가지고 씨. 가 yeah. 뭔가불이 없잖아. 어이씨. 이건 가불기도 아니야. 왜이 u c a p t u l e t s o a t 아파요 가라 아빠요. 아빠요. 아빠요. 아빠아빠아빠아 어 이네다 가 이거 하나 뿌어 주면 고이 오피스어차 탁차 따뜻이오 빠쳤다 빠쳤다 일로와 일로와 투팅 하야 하채! 하하하, 하하하. <웃음> 야, 개무 아, 워 아, 이 고. 아, 고. 아, 고. 하 고. 아, 고. 아, 고. 아, 아,